9일의 방송될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중결승까지는 오지 못했지만 본선 4차까지 진출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김용필, 길병민, 장송호, 이하준의 무대가 공개됩니다. 고최현준과 현인 등 가요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레전드들과의 콜라보 무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트리 뷰트 무대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음성 데이터를 이용해 미스터트로트 멤버들과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60년대를 풍미한 가요계의 신사 최희준의 트리 뷰트 무대는 낭만가의 김용필과 허스키 꽃대디 이하준이 꾸밉니다. 우리 에이는 올드미스로 데뷔해 하숙생 등 데이트곡의 연속으로 1960년대 가요계를 제패한 불멸의 아티스트 최희준과 김용필, 이하준이 함께 꾸밀 감동의 무대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라의 달밤을 비롯해 비내리는 고모령, 구세어라 금수나, 배삼의 무초, 불국사의 밤등천곡 이상의 명곡을 보유하며 시대를 노래한 현인의 역대급 트리뷰트 무대는 성악황태자 길병민, 돌아온 트롯 신동 장송호가 함께 완성합니다. 한편 중결승전 유경험자들로 탑10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미스트로트 6인방, 김태연 은가은, 김희영, 홍지윤, 별사랑, 황우림도 축하 무대로 출격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요정 비주얼로 감탄을 자아내는 미스트로트 멤버들은 간드러지는 목소리부터 흥폭발 에너지까지 직속 선배의 관록을 제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